네, 안녕하세요 페이스라인 성형외과 원장 이태희입니다 채널에 올라온 질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살이 없을 경우에 이제 리프팅은 대체로 우리가 여러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요 레이저 리프팅을 한다 그러면 대체로 어, 살을 줄이는 그런 쪽보다는 뭐, 살이 이렇게 좀더 보존되는 그런 리프팅을 하는 게 좋은데 요즘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건 이제 고주파를 이용한 그런 레이저 리프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고주, 고주파를 이용한 레이저 리프팅은 뭐 눈가라든지 뭐입 주변이라든지 우리가 초음파로 할수 없는 여러 가지 부위를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나름대로 리프팅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또는 어, 피부가 극히 얇아서 어딘가 꺼져 보인다면 그 꺼져 보이는 부위에는 뭐 필러 주입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또는 좀더 오래가고 전반적으로 얼굴을 더 이렇게 통통하게 또는 팽팽하게 하고 싶다면 미세 지방 이식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허벅지나 옆구리 같이 우리가 필요 없는데 살을 어 지방을 잘 채취해서 정제한 다음에 주입을 해주면 우리가 3, 4년에서 4, 5년 정도 이렇게 매끈하고 입체적인 볼록한 얼굴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피부가 얇은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윤곽 수술 후 흔히 뭔가 불 처짐이 생기지 않느냐라는 거를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데요. 실제로 이불 처짐 자체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겠습니다. 특히 이제 페이스 라인의 경우에는 이미 불 처짐을 예방하는 불 처짐 예방 리프팅 축소술, 광대 축소술이나 턱 축소술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면 윤곽 수술 후에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건 전혀 아닌데요. 대체로 이불 처짐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. 가장 간단한 게 우리가 울쎄라라든지 써머지라든지 이런 초음파나 열을 이용한 레이저 리프팅 시술 그런 것들을 제일 흔하게 많이 하고요 만약에 뭐 조금 정도가 그보다좀더 심하다면 미세지방 이식술을 시행하거나 좀더 더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실리프팅 정말 심한 경우에는 미니 거상술 이런 거를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윤곽술 자체로 불처짐이 없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